자, 바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우와! <웃음> 우와!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로젠제입니다. 제가 마비노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한번 확인해봤죠?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받아서 결제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서로 하부위 하에 제가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윤재한님의 아이디고요 만돌린 제야 구매 내역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, 야 이거 와 이거 이거 오 시작부터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개디 뷰티 박스 45개 118,200원 어, 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초장부터 과거 구매 내역부터 보, 보겠습니다 한번 와 세공의 노예 허 5만 7천원 4칸 플러스 고세공 열묶음 3만원 세... 두번째 장 넘어갈까요? 와 오마 섬세한 유리공예상자 이건 뭐예요? 전 이런걸 써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후원해줘! 나한테 나한테 10%만 후원해주세요 아,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자 의외로 28장밖에 없어요 아 이번거 왠지 굉장히 짧고 굵게 갈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무섭네요 가봅시다 해봐야 알겠지? 자, 뭘 사셨죠? 맨 처음에 사시게 뭐죠? 우리 링거본즈님. 폰을 5,500원 사셨네요? 아, 이분 떡잎부터가 장난 아니시네, 어? 처음부터 9,900원짜리 한 번에 사셨어. 할로윈 서프라이즈 상자. 게임한 지 지금, 뭐한달된줄 알았는데, 이거. 2주만에 사셨네? 2014 메모리얼 상자를, 오우, 5마워치. 프리미엄 플러스 팩1 8 1 질렀어. 6개월어치를 한 번에 주셨구나. 마비노기에서 VIP를 해주셔야 돼 블루 셔플 카드? 럭키 빙고 박스도 사셨네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탭 누르고 아 이거구나 오 크신데? 130만 5 3 0 0원 나왔습니다 초 처음부터 내 거를 지금 파괴하셨는데? 직업군이나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요 절대 아 그래요? 이게 뭐지?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 재회의 쪽지? 오메 추석 종합 선물 세트 자,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2016년 5월 이전 거예요. 난 지금 감이 여기까지 돈이 얼마나 썬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. 512번째 결제까지 하셨거든요. 2016년 전까지 한 우리 윤지아님의 돈은 하나, 둘, 셋! 496만이 나왔네요. 와, 7 0 0만내야 너무 에바했나? 여러분, 우리가 이분이 이거 지른 거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할 권리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?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엔 진짜 800만 갑니다 800만 우리 윤재아님께서 지금 4년동안 마비노기에 쓴 총금액 하나 둘셋 <웃음> 우와 우와 온나왔습니다 그 윤재한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한님 계십니까 윤재한님 어, 당당하게 챔피언을 지금 차지하셨는데요 그 소감과 함께 본인이 이렇게 쓰신걸 알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종종 월한도 걸려서 아 그래요? <웃음> 자 우리 윤재한님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루실 만큼 재미있는 일들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